말 찌르면 어떻해아 아프겠다. 상처 나겠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봐. 엄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언더웨어 계급도입니다. 언더웨어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요, 저 몰라요. 나 케빈클라인 이 알아요. 현아가 모델 아닌가? 현아님 엄청 팬이라서 여기 샀어, 서부터어 아, 그래? 어. 저는 그냥 남자 속옷 하면 떠오르는 게딱 그냥 케빈 클라인. 여자 속옷도 그렇죠 보통은? 아 그래요? 케빈 클라인이랑 빅토리아 시크릿. 어맨 밑에부터 봐야 되는 거겠죠? 오 V V N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오. 여자 속옷이었네요. 이거 꺼내기도 좀 미안한데 꺼내 주실래요? 우와아 <웃음> 진짜 이게 뭐야? 부끄러워. 아이 뭐 어때? 짜잔! 어, 어떻게 생겼죠? 와이어가 있어요. 라이트 핏 패드로 되어있어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대요. 좀 압박감도 뭐안 느끼고 뭐좀 어. 그렇다네요. 75B 컵이네요. B 컵이요? 7 5 b 면 어떤가요? 예? 네? <웃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와 뭐야 아, 색깔 너무 예쁜데요? 디자인이 되게 예쁜데? 여기 망사 시스루 왜 그래? 저 이렇게 자세히 본거 처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세히.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이여자분은 아, 근데 만져봤을 때 진짜 간지러울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까슬까슬해요. 레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싼 레이스면은 막 자국 남고 아프고 그런데 이런 좀 그래도 좋은 거 레이스 속옷 사면은 훨씬 부드럽고 오히려 면보다 편할 때가 있어. 그리고 일단 뽕이 없어. 아, 그 치명적입니까? 아, 저는 없어도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어 있는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어가 있으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살짝 얘기해주시는 거 그냥 딱딱하잖아 이거 만져봐 그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똑! 날 찌르면 어떡해 아 아프겠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 같은 거 입을 때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이런 와이어를 착용을 하는 건데 뭐 붙는 거잘안 입으시면 스포츠 브라나 이런 거 입는 게 훨씬 더 좋지 이렇게, 상처나겠다 이렇게 갖다 대봐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아저 아, 처음 대봐요 이렇게 끼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정훈씨는 여기가 넓기 때문에 75B 제품보다는 네. 와, 약간 85가 맞지 않나 아! 네. 그 75와 85는 네, 어떤 차예요? 이아 여기 둘레 여기 둘레 아, 어 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저 약간 살짝 비쳤잖아요 네. 이건 떳떳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남자분 것인가 봐요? 이게 그럼 커플소서 보신 거? 색깔이 비슷하네? 최대한 비슷하맞고 아 너무 좋다. 와와 와. 남자 기준으로는 이거 굉장히 더울 것 같아. 어 진짜 그더웠다는거 뭔지 알겠다. 땀찰것 같은데? 그치. 그치. 어, 굉장히 수영복 같네요. 이거 약간 방수도 잘될것 같아요. 어, 아이스 스킨이라고 해서 좀 시원한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여성분 것도 그렇지만 되게 여름용인가 봐요. 정훈 씨가 그걸 입었으니까 저는 이걸 입을까요? <웃음> <웃음> 잘어울린데 어, 여기는 면 처리가 돼있네요? 원래 그런가요? 네. 보통 거기에 이제 오줌국물을 거기 스며들라고 <웃음> 거기 면으로 돼있어요. 네, 저희 가격 한번 볼까요? 세트로 15만 원입니다. 어, 생각보다 비싼데? 그러고 근데 하나하인데 15만 원이면 음. 비싸다. 그리고 이제 남자 속옷보다 여자 속옷이 훨씬 비싼 거 알죠? 그렇죠. 일단, 일단 두 개잖아요. 두 그다음 브랜드! 다음 브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너스. 비너스! 어, 비너스는 많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비너스. 비너스. 이현희 씨가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비안, 비너스 다 약간 고만고만한 비슷한 라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아유후라이가 있네요. <웃음> 와우, 완전 파격적이야. 섹시걸. 호피 어때요? 여자가 호피에다 레이스 입고 나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뭐 위아래 색깔 맞추고 왔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뭐 색깔 안 맞아서 그렇게 크게.. 색깔안 보죠, 그냥.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동시에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똑같은 와이어 아... 있는 제품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가, 가, 똑같은 75B형 제품인데 좀더 작아 보여.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웃음> 오늘 정말 신기한 거 많이 해보네요. 오, 오? 그렇네? 어, 여기가 더좀 작게 나온 제품 같아요. 네네. 하긴 솔브 제품이 아마 작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속옷마다도 B컵, 메이크업, C컵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그래서 뭔가 아래에서 위로 더 올려가지고 가슴 골을 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아, 생각이 오...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남자이지만 이, 이 올라와요. 당신 지금 가슴 골이 생겼어요. <웃음> 보여요, 지금 가슴 골이. <웃음> 근데 이게 호피만 있는 게 아니라 블랙 레이스까지 같이 있어서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섹시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입으면 또 짜릿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여성 팬티는 비슷해요. 뒤에 라인 없는 것도 비슷하고 네네네네. 앞에는 이렇게 있고 뒤에는 또시스루로 디자인이 참 섹시하지 않나요? 섹시 큐티 여기 입으면 이렇게 참. 약간 모기장 같은데요? 네, 근데 좀 들까슬까슬한 방충망 같은 남자 팬티는 제가 딱요런 팬티만 입어요 사실 요, 요런 형태의 밴드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어... 편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시원해 보이는데요? 네, 전부 다 시원한데 뭐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지? 땀나면 되게 습할 것 같다 근데 난 아직 아까 비비안과 비너스의 차이점, 차별점을 잘 모르겠다 이게 크게 나왔고 작게 나오 정도만 알겠고 어, 이거는 세트가 아니네요, 근데? 근데 그냥 패턴이 호피 느낌으로 맞춘 것 같아 커플 속옷은 별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 많으니까 전 하나쯤은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좋죠 좋죠. 다음은 에블린 란제리. 와 여기는 핑크핑크하다. 이름이 약간 고블린 같네요? 남자거 없네? 여성 전용이신가 봐요. 티팬티인가? 이게 티팬티예요 팬티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와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뽕 자체가 이거 만져보실래요? 뭐가 다른데? 아니 완전 뽕이 여기 1.5배 더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화사하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 좋아질 거 같아. 어 근데 그치. 방금 나오자마자 눈이 확 이렇게 환해졌어, 그쵸? 그러니까 방금 것들은 좀더 어두운 레이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은밀한 느낌이 있었으면 얘는 되게 귀여우면서 섹시한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 이게 레이스, 같은 레이스여도 색깔이나 패턴에 따라 느낌이 확확 달라. 레이스만 생각하면 은 너무 섹시한 느낌만 있을 것 같은데 렇게 핑크색이니까 너무 예뻐. 어 이거는, 이 제품은 와이어가 없어요. 한번 착용해볼까요? <웃음> 이제 자연스럽네요. 어때요? 여기가 봐봐. 만져보면 와이어가 없지. 철사 오, 오, 아 편하네. 그 와이어는 가슴을 좀더 잡아줄 수 있다면 얘는 이제 편안한 거죠. 이렇게 음... 올려줘. <웃음> <웃음> 이거는 근데 진짜 확실히 까슬까슬한 그 망사가 아니에요. 부드럽네. 여기도 리본이 있네. 이런 리본 같은 거 있으면은 안 불편하나요?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근데 속옷 예쁜 거 입으면 기분은 좋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샤워하고 탁 나와가지고 새 속옷을 막 이렇게 탁 입었어. 그러면 혼자 거울 보면서. <웃음> 어, 이거 티팬티다. 이거 앞뒤가 어디예요이앞이 <웃음> 근데 이게 다 가려지나? 하여튼 뭐 여기도 이제 라인이 없고요. 근데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아까 비비안은 통풍이 잘 되는 구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에이. 땀이 나면 네. 젖을, 젖을 것 같아. 아 남자 그래. 기준에선 이걸 봤어야 됐네. 아! 잡아 드려요? 어, 네. <웃음> 방금 이게, 이게 손에다쓴 것도 아니고 탈칵 이렇게 했어. 아 굉장히 잘 풀리네요. 와 엄청 잘하신다. <웃음> 아, 딴거또 해볼래요. 맨 처음 보였어, 비비안. 이 약간 걸리네요. 아, 이런 차이가 있네. 어, 심지어 싸. 살짝 가격이 보이는데 합치면 뭐 5만 원 정도? 어, 어 이거 참... 여자친구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레이스도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레이스 확 나왔을 때 부담스러운데? 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 레이스가 같이 섞여있어가지고 더히어리혀리해 보이는 느낌이야. 섹시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음. 자, 다음 거는 고데스 컴바인! 데즈컴바이랑 캘빈클라인이 그나마 커플 속옷을 가장 맞추기 좋은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와, 여기는 굉장히 스포티하네. 스포티하다 진짜. 약간 영동 씨가 아까 좋아한다던 레터링, 스포티한 느낌. 오, 그쵸? 오, 오 맞아. 너무 예쁘다. 어, 완전 이한데 자, 네, 이거 남성 팬티가 있어요. 아, 오, 오 나, 오 나이스. 오 색깔 나이스. 오! 쫀쫀합니다! 너의 차이를 모르겠지? 내가 둔한 건가? 근데 아까보다 좀 얇은 느낌이다. 느낌이 들어요. 좀 가벼운 느낌이랄까? 어 쫀쫀하고 여자께 밴딩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음? 근데 얘는 밴딩이 같이 있어서 포인트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아, 커플로, 커플로 하면 오! 아, 이거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커플로 입을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저호데성컬 원래 좋아하고 레이스 말고도 나는 조금 더캐주얼한 느낌 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딱 그냥 깔끔하게 찾는 느낌?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른...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브랜드는 좀 음. 여성 초옷 브라에 이제 뽕이 있어요.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어, 코데츠 콤바인은 그런 패드가 없기로 유명하죠. A 컵 2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패드가 없는 걸로? 음. 안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있네요. 쿠션이. 뭐 나중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뽕 넣는 어. 거예요. 아 진짜? 네. 어너무 처음 알어아 진짜? 응. 어. 넣는 거야. 신기해. 캘빈클라인이 너무 고가라서 부담스러우셨다면 딱 그냥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통풍도 잘될것 같고 아 좋은데? 나 풀어볼 <웃음> 아, 요 여기서 연습을 하고 계시죠? <웃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중요하다생각합니다 미끄럽네요. 아, 아 미끄럽나 아, 다 아, 레이스가 없어서 네. 다음은 어! 이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아이 캐빈, 아, 캐빈 클레임. 이거 약간 좀 여자 친구가 남자 애들한테 많이 준 팬티 제품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 아니 이거는 꺼낼 때부터 뭔가 어? 느낌이 달라. 야! 이게 뭐야? 소재가... 이게 라인이 이게 되게 예뻐요 진짜 힙한 느낌? 그리고 훨씬 두툼해. 아까 것보다. 이게 확실히 면 소재가 진짜 부드러워요. 지금까지는 계속 면이 아니다가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짜잔!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앞에, 이게 뒤에 이것도 티팬티네요. 아, 이게 뒤야? 네. 티팬티야? 티팬티입니다. 우와. 티좀 한번 보여주세요. 티존 좀. 티? 티존. 티존. 티존. 티팬티. 그리고 이렇게 비, 뒤에 보면 블랙으로 되어 있어. 나 아, 이거 너가 입은 거 봤는데 이런 거? 아저 이런 건 많이 입고 다요죠 네. 그리고 캘빈 클라인 하면 이제 이런 브라렛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막 속옷 딱 잡아주는 것보다 아까보다 캡 이런 와이어가 없잖아. 네. 이런 걸 브라렛이라고 해요. 다른 건 브라. 뭔 차이예요? 그냥 엄청 말랑해. 와이어도 오. 없고 편안하게 착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 브라렛을 엄청 많이 입죠. 편해서. 아, 이런 브라자가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라자예요. 여기, 여기에 걸리는 것도 없고 이게 음. 그 재질이 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막 어, 좋은데요? 주세요. 근데 이, 이런 거는 이제 가슴 작은 사람들이 입기 최악이에요. 왜냐면 가슴이 커야 섹시해요. 아니면 은 그냥 가리개밖에 되지 않아요. 어 그래요? 한번 입어보죠 제가. 이게 이렇게 가슴 없는 친구가 이렇게 입으면 은 그냥 좀, 좀 뭔가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골이 없다? 그럼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게 블랙 느낌이 아니라 그레이라서 더 뭔가 부드러우면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 들지 않아? 막센 느낌이 아니야 힙한데 회색이라서 더 예쁘고 얘는 화이트 밴드가 아니다? 밴드가 완전 회색이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캘빈클라인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딱 깔끔하게 캘빈클라인 네모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더 깔끔하다 뒤에도 있어요 어, 남성분들 이거 이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 되게 무난 깔끔하네요 저는 보통 이런 건안 입어요 아 이건 지리면 면은. 금방 보이겠다 네, 그 아까 앞에서 봤던 코데스 컴바인과의 차이점은 면에 있네요 음. 차이점이 브라도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음, 음, 음. 기분 되게 묘하네요. 너 어떻게 푸는 거야? 어, 똑같아, 똑같아. 아, 어, 굉장히... 지금까지 어, 것 중에 가장 잘 풀려요. 아, 진짜? 아니, 잘 풀리게끔 여기 밴드 마감이 여기를 딱 손잡이 형태로 딱 잡기 좋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역시 가격이 좀 올라갈수록 이게 기본 탓인가? 어, 더, 더 좋은데요, 계속? 아 마지막이네요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의 비밀 속옷은 모르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은 알아요 알죠 저도 합니다 이거 명품이잖아요 명품 이거 진짜 개비싸야 돼요 아 비싸기도 하고 엄청 로맨틱하고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화려한 그런 속옷의 대명사예요 빅토리아 시크릿 쇼 몰라요? 완전 해외 핫한 모델 언니들이 완전 쇼를 하잖아막 날개 부착하고 막 이렇게 풍선 달고 난리나는 그 몰라? 가운데서 가수분들 공연하고 음. 아티스트들이랑 교류하, 막 교감하면서 류막교쇼하고 그런 거 몰라요? 본거 같아요. 그게 이쇼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게 딱그 빅토리아 시크릿 쇼예요. 아니 나 여기 속옷 스무 살때 한번 입어봤다. 선물 받아서 사러 갔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서 안 사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얼마 인데요한 30만 원 할걸요? 이거 하나에? 예? 이거 20만 원. 우리 20만 원어치. 좀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면세점이라던가 직구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딱 봐도 되게 진주 가돼요 이것도 여성 전용이군요. 남자의 언더웨어는 없습니다. 우와! 아 이런 팬티 좋아요. 헉, 이런 팬티가 있어요? 우와 수영복 아니에요? 이런 게 입으면 진짜 편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겠다 이거는. 음. 어 이거 진짜 신기해. 나나 이렇게 생긴 반사를 처음 봤어요. 이런 거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편해요. 제가요? 예. 네. 수영복 입을게요. 봐봐 이게 그냥 하이트가 아니라 음. 여러분 새틴이라니까요. 새틴 세틴? 보여? 음. 완전 은은한 광 안에도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어, 뭐야? 처음 만져보는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한 게 어, 안에가 진짜 부드러워 계속 만지고 싶어 막 쿠션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어. 이런 게 되게 잘 잡아줘요 숨을 레이스로 화려한 게 아니라 새틴이라서 너무 고급스럽고 얼룩조차 남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전 이런 게 좋아요 차라리 심플한 디자인에 그 소재만 빤딱빤딱 빛난다든지 이게 진짜 고급지다 딱 느낌이 뭔가 백조? 이런 느낌이에요 응 맞아 그리고 이 친구도 75B 제품인데 아까 우리가 비너스 똑같은 크긴데 요건 훨씬 크죠 여기가? 담, 어, 어, 담, 가슴 닿는 네, 네, 부분이 네, 진짜 훨씬 크고 네. 얘도 와이어 있는 제품이고 가슴이 겁나 커 보이는데 정훈나 이게 여태까지 입은 제품 중에 가슴 제일 커 보여요 지금 이렇게 끈도 두 개여가지고 완전 예쁠 것같아 몸을 딱 감싸주는 느낌이 저는 이제 많이 참봤잖아요 빅돌의 시크릿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가벼워요 아 근데 가벼울 것 같긴 해? 네, 네. 되게 가벼워요 한번 풀어봐야죠 과연 제일 비싼 속옷의 브랜드는 잘 풀릴 것인가? 야, 우와. 스무스하게 탁 자 이렇게 해서 어, 유진직급비 언더웨어 계급도에 대해서 또 실물로 한번 보고 또 착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자친구 있는 남성분들이나 여, 여자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 속옷 매장마다 이제 저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체형을 커버해주는 제품이라든지 노와이어 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같이 보시고 이제 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오케이. 아 역시 근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렴한 거를 선택해서 계속 입다가 한번 위에 거 입으면 아래로 못 내려갈 것 같은 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도 항상 평상시에 필수로 입는 건데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비싼 거 입어도 좋을 것 같다 저는 딱 적당하게 고급진 건딱 진짜 케빈클라인인 것 같고 맞아요. 이건 진짜 뭔가 이벤트? 연인끼리 한번딱 선물하면 진짜 너무 로맨틱할 것 같은 느낌이고 케빈클라인, 컷디즈 컴바인은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언더웨어 리뷰를 해봤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안 나가 어차피 안 나가요 막, 안 나갑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좋은 선물 하세요 네, 여러분 좋은 속옷 입고 다니세요 속옷으로 자신감 우리는 한 번도 마지막 나가본 적 없어요 근데 이번 거 했으면 나가시면 안 했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속옷은. 근데 우리 이거 맞춰, 맞춰 드렸는지. 이거 하려면.